안녕하십니까 9월 29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영란은행의 긴급 대규모 국채매입 조치로 글로벌 경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오름세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임시 방편의 조치일 수 있어 영향력이 언제까지일지는 의문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그 영향으로 3.7%대로 크게 하락했네요.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14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하며 주가가 1.27% 하락했습니다. 애플외의 대형주는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네요. 유가는 허리케인으로 멕시코만 원유 생산시설 가동이 일부 중단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크게 줄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 통화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대해볼 것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한 연준의 속도 조절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전혀 바뀌지 않을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마저 탄탄하다면 연말까지는 긴축은 계속될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혼돈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6%, 매도 34%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1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10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11,000포인트에서 추가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그것 또한 어려울 경우 급격한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현재 포지션 동향을볼때 언제든지 하락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9월 29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금일 오후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1만 3천 건이었으며 예측치는 다소 증가한 21만 5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과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데 t s 테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스코어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 실시간 체결 력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자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계자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